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세도나 메소드의 릴리징, 놓아버림, 허용하기, 내려놓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세도나 메소드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놓아버림, 그리고 내려놓음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왜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가? 제가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그 어려움과 그리고 제가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세도나 어, 메소드 책의 저자이신 헤일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들까지 어, 그 꿀팁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릴리징이 되게 되면 즉 놓아버림 내려놓음이 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내려놓음이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그리고 제가 현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그 확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가 아닌 제가 세도나 메소들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의 바로 옆에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놓아버림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어떤 변화들을 어,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제가 그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려놓음, 놓아버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즉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은 내가 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 이 감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즉 이것을 놓아버리게 됐을 때 내가 더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외부의 영향력에 그대로 노여질수 있다. 그대로 노출되게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의 감정을 놓아버린다. 그것을 더 불러들인다. 더 경험한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화를 더 경험해? 그러면 화의 감정이 더 휩싸여서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헤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석푸의 성공학에서 말씀하는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헤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외부의 것들 다때 그냥 오로지 나의 내면에서 만큼만 나의 내면에서만큼만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여기 써놨죠? 아주 조금씩. 이서프 그리고 성공왕에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목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관리해 나갈 때, MTO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MTO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MTO 기법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작은 것, 중간 것, 그리고 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잘게 쪼개서 함께 해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어, 비긴 책. 저 옆에 있죠? 아, 요쪽이구나. 비긴 책을 혹시 읽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표를 잘게 쪼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에도 썼어요. 즉 조금씩 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처음부터 크게 다 하려고 한게 아니라 조금씩 잘게 쪼개면서 나아갔어요. 즉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중간 목표, 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MTO라 그래요. 미니멈 타겟 아웃레이저스. 즉 내가 이 릴리징을 놓아버림을 조금씩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또는 나의 내면에서만큼이라도.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막 허용해 버리고 다 받아들여 버리면 난리가 날것 같아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아, 그것을 받아야지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 괜찮아 이걸 뭐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게 이걸 내려놓아 버리면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머리로는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다 릴리징 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자전거 타기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자전거 탈줄 아는 사람이 이제 배우려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일단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가야지 중심이 잡히거든. 제가 배웠던 것도 그랬고 실제로 제가 배울 때도 그랬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울 때도 그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는 게 느려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렇게 접근할수록 더 느려집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어,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 저도 저희 친척 형한테 배웠어요. 근데 자전거를 제가 계속 가르쳐주는 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앞으로 먼저 나가야 중심이 잡히는데 제가 중심을 먼저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냥 일단 무조건 나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 이거 별거 없네. 그냥 일단 밟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밟으세요. 일단 놓아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깨달았죠? 평온한 순간에?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던 순간에 깨달았어요. 레스터 레본 선생님, 시암부 판정을 받았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잘하면 2주 이내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 자살을 앞두고 있었죠. 그 순간에 릴리징이 된 겁니다. 깨달은 거죠. 부타 선생님, 아 진짜 이렇게 고행하는 건 아니다. 이제 고행은 안 해. 다 때려치겠어. 고행을 딱 내려놓고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셨죠. 많은 성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에라 모르겠다 자전거 페달을 밟은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 효과가 나시는 분과 나지 않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단무지예요.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 가이드대로 따라갈게요. 지금 써져 있는 워크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의 가이드대로, 저희 교육대로,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단무지입니다. 그렇게 따라오셨던 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요.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만 효과가 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꿀팁들은 바로 이두 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 영상을 진행하면서 을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릴리징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는 진짜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오로지 바로 여기 제 성공학 채널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릴리징을 진짜 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건데 어, 릴리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릴리징을 하고 있는데 까먹습니다. 뭘 까먹냐고요? 내가 왜 릴리징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릴리징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요. 릴리징이 되고 나니까 어, 멍한 겁니다. 한마디로 벙 찌는 거죠. 네. 당연히 마음이 또 편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말로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냥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또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사님들이 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운이 빠져나가면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꼽 위에 부분, 저번에 명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도나 메소드를 진행을 하면서 릴리징을 하면서 가장 반응이 많이 오는 부위가 어디냐면 3번이랑 4번 차크라예요. 차크라 잘 모르셔도 배꼽 위랑 가슴 중앙입니다. 저는 이제 배꼽 위에서 반응이 많이 와요. 여기가 살짝, 살짝, 살짝씩 살짝 땡겨지게 되면서 몸이 쭉 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제 릴리징 파트너 세도나 메소드 트레이닝 받을때 릴리징 파트너는 완전히 릴리스 되고 이완되면서 계속 하품을 하기도 했었죠. 이와 같이 신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카페나 아니면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죠. 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세도나 메소드에 정말 많은 기적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뭐 돈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건강도 회복했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고 비즈니스에 큰 성장을 했다. 근데 저희 어, 교육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릴리징을 하고 나서 어,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의도한 부분이 제일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염이 굉장히 나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만 이 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비염에 시달린다는 거죠. 근데 릴리징을 하고 나서 비염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통이 사라진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사실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두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 사라지느냐? 릴리징 직후에 사라지는 경우도 들 되게 많고요. 그 릴리징을 하면서 바로 사라집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을 두고 또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릴리징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두통이 다시 어, 빈발할 수도 있어요.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빈도가 점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 이 두통 같은 게 사라지게 되고 또는 뭐 원치 않은, 않았던 은 어, 어떤 갑자기 어떤 수입이 생기거나 또는 비즈니스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결과들은 사실 근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것을 노리고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릴리징을 했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나는 빨리 돈이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릴리징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와의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직장 동료가 변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굉장히 조화롭게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진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이 아예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요. 또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서 그 사람과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님들 오셨을 때 남편과의 처음에는 남편과 아주 좋은, 어, <웃음> 좋아하는 그런 사이였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을 이제 많이 미워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남편이 변하게 되거나 또는 그 일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펼쳐져 가게 돼요. 더 이상 남편이 이제 원수가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삶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죠. 꼭 말만 하면 나를 막 비판하거나 꼭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릴리징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먼저 제 일을 한다거나 본인이 나서 가지고 먼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공통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도 들어가지고 외웠어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꿀집들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드리면 어, 릴리징을 진행을 하고요. 릴리징을 진행을 하면서 하는 중간에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릴리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마음이 편해지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간관계에서의 사례도 있고 건강에서의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정이나 비즈니스의 사례들, 사례들도 있고 그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내용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있죠.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저의 칼럼들이나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니까 어,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어,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그리고 뭐책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사, 살펴봐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이었습니다. <목소리>